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. 우선 많이 제가 부족한데 어, 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주셔가지고 어, 팬투표 1등을 해서 좀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 어, 많이 기대해주시는 만큼 실력으로 좀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7년 만에 다시 나가는데 나와서 또 재밌는 퍼포먼스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. 뭐 준비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? 네, 그때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TV로 보시든지. 팬분들에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삼성라운지 이승현입니다.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팬투표 1등도 하고 이제 올스타전에 이제 선정이 돼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, 많은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투표 많이 해 주신 만큼 더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삼성라운지오성호입니다 어, 이번 2022년 어, 올스타 투표에 어, 많은 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뽑아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울스타전을 통해서 어, 좀더재밌는 모습 또 팬들께서 많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Bueno, que muchas gracias por el apoyo, por votar p o 팬 여러분, 감사합니다.